여러분 반갑습니다. 악미뺨처입니다. 맞춤법 특강 구탄 오늘의 주제는 맞추다 대맞치다 입니다. 맞춤법 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다지기 먼저 맞추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맞추다는 맞추다 로 발음됩니다. 그리고 맞추고 맞추니 맞추어 줄여서 맞춰 맞출 맞추었다 줄여서 맞췄다 와 같은 활용형으로 쓰입니다. 맞추다는 보통 대상이 둘 이상일 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문짝을 문틀에 맞추는 것처럼 두 대상을 서로 제자리에 맞게 붙일 때 나와 친구의 답을 맞춰보다처럼 두 대상을 서로 비교할 때 함께 발 맞추어 나가자와 같이 두 대상 이상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맞추다 를 씁니다. 기준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박자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카메라 초점을 찍는 대상에 제대로 맞추는 것이죠. 대상이 둘 이상입니다 다른 대상이 닿게 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도 역시 입을 맞추려면 신랑과 신부처럼 대상이 둘 이상이 있어야 하죠 물건을 주문할 때에도 구두를 신는 사람의 발에 맞추는 것이고 의도에 맞게 행동할 때에도 아내의 비위를 남편이 맞추는 것이며 시간을 지킬 때에도 신데렐라가 약속 시간을 맞춰야 하는 등 어떤 대상과 그 대상에 맞추는 또 다른 대상, 적어도 두개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맞춘다는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맞추다는 여러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는 안말이기에그 외의 경우에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일정한 수량이 되게 하다는 뜻으로 시합하게 인원을 맞춰보자 카드 열0장씩 맞춰서 나눠줄게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또 열이나 차례 따위에 똑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줄을 맞출 때 일정한 거리를 둡시다. 주문 순서에 맞춰서 음식이 바르게 나갔어?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치다입니다. 기본형 마치다는 받침없이 마치다로 발음합니다. 마치어 줄여서 마쳐 마치니 마치고 마칠 마치었다 줄여서 마쳤다와 같이 활음형으로 쓰입니다. 치다 역시 맞추다처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이든간에 맞다의 사동사입니다. 사동사란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로 뭐뭐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정답을 맞히다는 문제의 정답을 맞게 하다 아이에게 주사를 맞췄다는 아이에게 주사를 맞게 하였다. 말도 없이 바람을 맞추다니는 말도 없이 바람을 맞게 하다니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맞치다는 먼저 문제의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알아맞히다. 이 문제만 맞췄으면 100점인데 그 문제를 못 맞춰서 떨어졌어와 같은 예로 쓰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맞히다는 얼핏 사동의 의미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내가 문제의 정답을 맞도록 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꼭 타인이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이나 일정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사동에 포함됩니다. 내가 문제를 잘 풀었기 때문에 정답이 맞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맞치다는 눈, 빛따이를닫게 하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우산을 안 챙겨줘서 아이를 비를 맞춰버렸어 화분에 눈 맞추지 말고 어서 안에 들여놓자와 같이 쓰입니다. 마치다는 침, 주사 따위로 치료를 받게 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주사를 맞히는게 쉽지가 않아와 같은 예로 쓰이죠. 마치다는 물체를 쏘거나 던져서 어떤 물체에 닿게 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사를관역에 정확히 맞춰 볼게와 같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다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하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감히 바쁜 날을 바람맞추다니 와 같은 예로 쓰이죠 도움받기 첫 번째 방법은 대상이 둘 이상이면 맞추다 를 쓰고 사동의 의미가 있으면 마치다 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생각을 맞추다 보면 마치다 보면 일이 잘 풀릴 거야 의 경우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맞추다가 맞습니다 밖에 빨래 비 맞추지 말고 맞추지 말고 어서 들여 놓자 의 경우 비를 맞게 하지 말고의 사동의 의미를 팀으로 마치지가 정답입니다 예를 좀더 살펴볼까요? 가수들이 입을 맞춰 맞춰 하나의 노래를 불렀다의 경우 A가수, B가수, C가수 등과 같이 두 대상 이상이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는 것이므로 맞춰가 정답입니다. 고통 때문에 입안에 마취주사를 맞춰야, 맞춰야 했다의 경우 입안에 마취주사를 맞게 해야 하는 사동의 의미가 있으므로 맞춰야 했다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뜻이 비슷한 말을 넣어 의미가 통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다, 조절하다 를 넣었을 때 의미가 통한다면 맞추다 를 쓰고 적중하다, 당하다 를 넣었을 때 의미가 통하면 맞히다를 씁니다. 예를 들어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답을 맞춰보면서 맞춰보면서 절망했어의 경우 비교하다 를 넣어보면 나의 답과 친구들의 답을 비교해 보면서 절망했어 로 의미가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앞에 맞춰가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몰라서 찍었던 그 문제는 운 좋게 맞췄더라 맞췄더라의 경우 적중하다의 의미를 넣어 보면 그 문제는 운 좋게 적중했더라 로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뒤에 맞췄더라가 정답이 됩니다 다른 예를 좀더 살펴볼까요 시력이 나빠져서 이번에 안경을 새로 맞췄어 맞췄어의 경우 조절하다 를 넣어 보면 안경을 내 시력에 맞게 조절했어 로 의미가 통합니다 따라서 앞에 맞췄다가 정답입니다 피구공을 던졌는데 실수로 친구 안경을 맞췄어 맞췄어의 경우 적중하다 를 넣어 보면 피구공으로 친구 안경을 적중했어 로 의미가 통하죠 따라서 뒤에 맞췄다가 정답입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오늘은 늦지 않도록 시간 맞춰서 맞춰서 나갈게의 경우 조절하다를 넣어보면 내가 나가는 시간을 조절해서 나간다 로 의미가 통하죠. 따라서 앞에 맞춰서가 정답입니다. 지난번처럼 늦어서 나또 바람 맞추면 맞히면 죽어의 경우 바람 맞히는 것을 당하게 하면 죽어 도 의미가 통하죠. 따라서 뒤에 맞추면이 정답입니다. 와우! 와우 대단합니다. 맞추다와 맞추다는 여러가지 다른 뜻으로 쓰이는 낱말들이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맞춤법 특강 악리빔치였습니다. 다음 10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